아 a 라델프로 e l p r 아이 l e m a que hay ahorita donde una mexicana ofendio a t 1이1 9라 u i e r o 얼마 전에 t 1사1 9가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한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인터뷰 중에 멤버 한 명이 몸이 안 좋았는데 인터뷰어가 인터뷰에만 신경 쓰고 멤버들은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dos, dos amigos, 이게 인종차별인 건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어를 못 알아 듣는다고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한명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멕시코인들은 다 이렇다 나쁘다고 일반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는 거고 보시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나서서 틸살구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착한 중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Espero que apoyen a e s o s chicos que aman tanto a los latinos